안녕하십니까. 저는, 저는 그 한국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장 이당권이라고 합니다. 네 원광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셨,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. 오는 길이 어~ 이렇게 쉽지만 않은 길이었는데요. 또 기쁜 일이 있다는 마음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네, 뭐, 대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. 여기 원강사의 오늘 같은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고, 앞으로도 원강사를 비롯한 여기 헝가리에 계신 불교 신자분들과 후원회 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